연담인가요? 네, 우리 뭔가 되게 할로윈을 맞해서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단 영상을 먼저 보시죠. 이해와 이해가 우0 4, 2, 3, 4, 이 4, 5, 6, 7, 8, 9, 10, 이1 12, 1 그럼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픽2하게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꼭미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근데 저희가 식당 제가 1년 동안 여기 다니면서 밥도 많이 먹고 편도에 많이 가봐서 콘텐츠 내가 안무려서면 망하는 거예요? <웃음> 나 너무 놀랐어. <놀라서 웃음> 다들 내 <내가> 쫄보로 한다니까? <웃음> 아 뭐야 잠깐만. 아. <웃음> 아니 무슨 이거 미쳐버린 미쳤다니까 이거. 아니안 무섭다면서 미쳤나봐 진짜 무 아, 진짜 아나 아, 너무 놀라서야 <웃음> 스튜디오 스튜디오 저도 내쫄보라 간다니까 What the f is that? 啊啊啊啊 <Llulling>, <夢> <laughs> <Industry> <enorme> <raulic>. <Twitter> 야 <웃음> <웃음> 끝났어 가자 이쪽먹거든 <웃음> 제가 못나갔어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형수님이 고생해서 눈물의 할로윈 쿠폰 리전 성공. 성공. 와. 티 할로윈. 구 재밌게 구독 좋아요 도 많이 요이 정도면 오케이 컷!